스콘을 샀어요. 이거는 차갑게 먹는 게 맛있다고 해서 이대로 먹어보겠습니다. 성분이 아주 괜찮죠? 그리고 오일이랑 설탕을 쓰지 않고 이 에리스 리톨이랑 알렐로스를 넣은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맛을 시켰는데 일단 이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지금은 1시 49분, 엄청 늦은 시간이에요. 원래 보통 11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에 첫 회를 먹는데 오늘 제가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까 일어나자마자 영상 편집 마무리해서 업로드 예약까지 해놓느라고 지금 먹습니다. 좀구덕해 이거는 녹차 초코 스콘입니다. 프로틴 쿠키 뭉쳐놓은 맛이에요. 생각했던 스콘 식감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맛있어요. 이건 일단은 녹차 맛보다는 초코맛이 더 많이 나서 <목소리> <목소리> 짜잔! 오늘은 이렇게 준비 다 하고 카페 가서 책좀 읽다가 저녁에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음, 여러분 저는 카페에서 나와서 지금 서점 가는 길이에요. 아직 배가 안 고파가지고 오랜만에 주말이니까 서점 가서 책도 사고 조금 있다가 저녁을 먹으려고요. 이렇게 두권 샀어요. 이거랑. 뭐식사드 카페 화장실 깨끗하는게 정말 중요하겠지? 이렇게 네이버가 만약에 이거 별점을 없앨 거면 지금 떠있는 것도 없애야 되잖아. 아주 <목소리도> 살아있네. 오늘은 완전 육식 <목소리도> 어제 일반 파스만는게 지금 쓰레기가 무거웠어. <목소리도> 못 먹었어. <때.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자가 제가 잘 주세요. 내과에 어. 파견 나갔던 2년차 백이현 선생 말이죠.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어, 오롱아이제라 아이디어 못 찾았네. 택시 타고 다녀야 돼. 개 짜증. 어느 회사가 되고 싶었어. 그런데 정민이 나 키우면 놀란 노릇 할 만큼 했잖아. 아프고. 짠. 지금은 1시 3분. 오늘은 바풀이랑 마루랑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언니들이 쉬어가지고 같이 애견카페 다녀오기로 했어요. 저는 애견카페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바풀리 씻기고 저녁 먹을 때 다시 카메라 켤게요. 이걸 참는다 여기한테 그냥 빙본처럼 담하주실거요 밥풀아! 집에서 로도 야야야야! 청파도 야, 야, 야, <웃음> 음, 집에 돌아왔는데 저녁 먹기 전에 살짝 땀 흘려가지고 운동하고 저녁 먹으려고 합니다. 운동 끝. 30분 운동. 끝. 식사. 아, 근데 나는 언니가 공기고 있어서 이거 먹으려고요. 오빠, 어? 진짜 손가게 해야 되는지. 불안하니까. 한불안 오랜만에. 손가이있는데 비만 이거... 조금. 빨리 먹어보라고. 먹었다고. 먹어. 음! 얘 먹어도 된다고. 에서 음, 그래. 맛있겠죠? 주말에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남은 재료로 금방 만들었어요. 그럼 좀더짠 여러분 오늘도 저녁 먹기 전에 운동을 하고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오늘은 사이클 많이 못할것 같아요. 배고프니까 사이클 20분만 탔어요. 그럼 씻고 오겠습니다. 다들 집중. 네, 집중할게요. 다들 집중. 반주 나영보 수 있겠다. 아아아아아 네. <목소리> 오늘도 스콘 먹을 건데 이것도 성분 진짜 괜찮죠? 탄수 20g에 단백질 18g. 지금은 2시 40분이고 제가 오늘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집중이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 밥풀이랑 카페 가서 일 처리하고 들어오려고요 나가보겠습니다 밥풀아 비온거 <웃음> 알아? 어우 고기를 이렇게 <웃음> 음, 맛있다. 그게 그린 줄 몰라. 딸 음. 방금 배송, 배달 와가지고 드디어 그걸 먼저 앉히고 오겠어요다 짠, 오늘은 요거, 클로렐라면을 사용할 거예요. 먼지 씻은 거. 또 단백질은 요거. 엄청 힘들어요. 해먹겠습니다. 네, 이거는 오늘처럼 날 더울 때 먹기 너무 좋은 맛이에요. 와사비 톡 쏘고 묵은지도 양념을 씻어내는 걸 먹으면 약간 톡 쏘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맛이 이렇게 더운 날 진짜 잘 어울려요. 밥도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이제 요거 소분해서 넣어놓고 운동할 거예요 음 <suss>